리플에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 m t 로 가고 오 어떻게요? 자 <웃음> 아, 여러분 이제 영상을 쓸 건데 면접 한 번씩 다 보셨잖아요, 맞죠? 이중서 예. 면접 안 보는 사람 일곱 명 중에 한 명밖에 없어요. 자기 아... 아. 아 <웃음> 자기가 자기를 할수 없잖아. 엄무의몇 심? 저는 56kg. 예시요. <웃음> 자 그리고 질문할 때는 다른 사람이랑 겹치기 말하면 안 돼요. 네. 두 번째는 해야 돼요. 네. 안 네. 자주십시오 하고 싶은 사람. 아 이거는 오리지널해야죠안 자주십시오. 네. <웃음> 어왜등 해주시지? 성함이 무엇입니까? 유준호입니다. 오 숫자가 뭐예요? 묘금도 유의 중걸 중에 하늘호입니다. <웃음> 묘금도 유라고 하면 그 유재석 씨님과 누나월 아, 아, 씨의 그 모... 묘굼도 유. 완전... 아니 잠시만요. 네. 압박이 아니라 공동태 형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? 아, 아 죄송합니다. <웃음>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? 33살입니다. 아 신체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? 아, 3 1나 정도 되네요. 오! 오 아, 젊으시네요 그랬도 아, 키가! 182인 줄 알았는데 2차 백신 맞으러 가면서 이제 박영준 내과에서 음 키를 다시 재봤는데 181이 나왔어요. 음 헉, 이제 줄고 아... 정말... 아, 아 그런가 봐요. <웃음> <웃음> 생일이 언제십니까? 12월 1일입니다. 겨울에 태어난 남자. 겨울에 네. 그 아, 태어나 아름다운 음, 당신의, 당신의. <웃음> 연기무엇합니다 여기 한번보니어 연기? 한 연기. 여주세요 어떤 연기? 화내는 연기. 저그 연기 좋아.. h o u t 서어서어 역시.. 사람 박선수인 I d o 자, 믿어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지금 o n 가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아, 결혼, 죄다보지 마요. 물어볼게요. 이 왔죠. 이분이 젤리. Picasso, p i c 예요 결혼! 아, 결혼 아, 결혼은 언제 결혼 Picasso. Picasso. p 1 c a s s 어 Picasso. p i 화 a s s o p i c a s 이 o p i c a s s 이 p i c a 해 s 그 p i c a 피카 o p 대모사 s s o p i c a s s 피카 i 피카 s 피카 p 그거 나 잘하는데. <웃음> 아니, 무슨 s o 너한테 a 맞냐? 그게 하나도 안된 것 같아요. 하나 둘, 둘 셋.. 넷, 오! 우와, 우와, 오 우와. 우와. 근데 이게 압박 면접이 아니라 거의 유준호의 1인극 아닌가요? 맞습니유준호의 <웃음> 1인극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? 그럼 리플에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, MT를 가고 오! 오, 오어 s <웃음> p h y l 이요 격려하셨다, 경려하셨다 그럼 리플에서 제일 싫은 사람은? 한명 무조건 뽑아야 돼요. 저희 상처안 받아요. 싫을 이유가 없는데? 제일 못생긴 사람 <웃음> 어? 오케이 오케이 대 그럼 너. 노... 아미 <웃음> 이게 압박인가요? 아 어, 걱정돼요! 아 내가 쏠려! 오빠! 혹시 리플 영상 언제부터 보셨나요? 온피디가 여기 채널을 만들었을 때부터 원래 알던 사이 응. 비디오빌리지라는 회사에 친했었는데 음. 그때 p d 로 계셨어서 었 음. 그때부터 알았어요 본인의 퍼스널 컬러가 어떻게 되시는지 퍼스널 컬러? 야야 퍼스널 컬러? 봄 웜톤이라 그래가지고 색상은 상관없는? 밝기만 하면 된 좋네요? 어. 근데 지금 왜 검정색이에요? 하면은... 네. 그 밝은 만 입고 다니다가 어제 다 빨아가지고 아 남은 게 이거 밖에 아 없었어 오늘 아 왜또 이제, 이제 면접 봐야 되니까 아 지금 지금 되게 쇼미 같아요 되게 아까 스생 프리스타일링 거있거기도좀 잘하거든요 에펙트랑고맞아 봐요 왜저 압박하세요? 아성이안 돼요 이럴 때랩못 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상형같은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키가 크고 잘 웃고 피부가 하얀 오. 저는 까매요 <웃음> 까매요 까매요 아, 그런도 하얀데요? 다음에 생인걸 본다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? 게임 많이 하고 그래서 노래 녹음을 많이 해요 <웃음> 운동은 좋아하세요? 볼링 되게 좋아해요. 여기 앞에 있어요. 가자, 가자. 거기 술도 마실 수 있어요. 어, 어, 가자, 가자. 너무 좋아요. 노래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? 롤 R&B. 오. 어, 바로 발성이 나오니까. 혹시 그 좋아하는 아티스트? 노래하는 가수보다 로박 만드는 사람을 더 많이 찾아 들어가서 오오 어, 프로듀서 올리버 넬슨 그분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동동 땅아빠가 저녁이는데 이거 설악벌 너무 잘하네 그 그러니까. 혹시 좌우명이 어떻게 되시는지 전에는 후회를 할지 말렸는데 지 작년부터는 사람은 적응의 동물 언어 환경에서는 적응이 되더라고요 음 하신 것 같아요 음음 있는. 저희랑 같이 네. 찍어보고 싶은 콘텐츠 같은 거 있으세요? 미도님이랑 친해지길 바래서 내고 싶어요. 오딱찍어셔야겠어요 네, 안 일주일 정도 펜션에 갇혀가지고 채소만 먹이기는... 합격입니다. 아, 진짜 합격입니다. 아, 와, 너무 좋다. 준호님이랑 하고 싶은 거 있어요. 어? 어. 뭐요? 준호님 장가 보내기... 먼저 앞부터 넣으셔. 오, 우다 되네 오, 오, 축하도, 축하도 하고 축구도 하고 랩도 애포 하고 디스정 막다 오면 디스정 이런 식에서 디스정 <웃음> 리플에서 얻고자 하는 것과 퍼부를 <웃음> 말씀하자마자 유튜브 한지 한 9년 됐는데 그동안 제 채널에서도 이제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리플에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고요 안녕. <웃음> <웃음> 미혼입니다 <웃음> <웃음> 당신이 될 수도 있어요. <웃음>